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혹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는 서로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해요. 기왕이면 문제의 소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도요. 두 사람이 동일한 방향으로 잘 가기보다는요. 결국 갈라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평소에 돈을 아끼는데 아주 탁월한 남녀가 있거든요 이두 사람은요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독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돈을 아끼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이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두 사람은요 서로가 그리워하던 자기의 반쪽을 만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요 연애를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짠순이와 짠돌이가 만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두 사람이 아주 꽁짝게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골이 파이게 되면 다시 메워지기 어려울 정도로 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두 사람 중에서도요 분명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은 요더 아끼는 사람의 입장이 될 거고요 한 사람은 요 상대적으로 사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씀씀이가 더 쪼잔한 사람 더 아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더 심하게 돈을 아끼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사치하는 여자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남자의 기준에서 보면 요 여자의 씀씀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자기 씀씀이에 대해서 과하다고 지적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판단할 거 판단하고 아낄 거 아끼고 그래서 내가 뭔가에 썼다면 그건 이미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는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요 그게 쓸데없는 돈 씀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여자는 요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치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결국 두 사람이 비슷해서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두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이후부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내 상대와 나만을 비교하게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누군가 하나는 더 과한 사람 누군가 하나는 더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비슷한 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면 골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요 내 상대가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실망감으로 상대에게 표출되게 될 거고요 그 실망감을 들은 다른 상대는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어를 하기에 급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게 돼요 더구두쇠인 남자는 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에게 너는 사치를 하는 여자야 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요 그런 기분이 든 여자는 사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남자에게 의견 표명을 했지만 남자의 마음 속에는 네가 이상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여자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한 사람이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꽝이라면 꽝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가 좀더 쉽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도찐개찐이다 보니까 그 논쟁이 일어난 순간부터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립이 첨예할수록 합의점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면 스펙이 좋은 두 사람이 만나게 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문대를 나온 남녀가 만났고 대기업을 다니는 남녀가 만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두 사람들 안에서는요. 또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리그가 발생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내가 좀더 열등하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고요. 누군가 한 명은 내가 좀더 우월하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겠죠.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누군가 하나는 좀더 착한 사람이 될 거고 누군가 하나는요. 더 악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또 이기적인 사람 둘이 만나도 요한 사람은 요 상대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역시 누군가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닮아가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조금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분명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하지만 결국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자꾸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보다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어쩌면 운에 달린 걸 수도 있지만요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나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건내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운에 맡기기보다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